안녕하세요 먹빌입니다 오늘은 겨울 기본 음영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이브로우 펜슬을 이용해서 눈썹 결을 따라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음영 메이크업으로 자주 사용하는 바비브라운의 토스트 맥소바 를 이용해 줄게요 217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 두덩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서 올려주세요. 이니스필리 황금 물결 들판 이걸로 쌍꺼풀 라인 살짝 위쪽으로 발라주세요. 조금 더 그윽하게 삐아의 팥을 이용해서 겨울철에 조금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도록 눈두덩이 위에 한번더 올려주세요. 끝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것처럼.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깔끔하게 메꿔줍니다. 눈꼬리는 살짝 빼서 그려주세요. 저는 펜슬 라이너를 이용해서 안쪽 점막을 조금 더 깔끔하게 메꿔줬어요. 셀렛 피트 4호 크러키 아몬드를 이용해서 아이라이너 그린 부분을 스머징해서 펴줄게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언더라인 부분은 동공의 중앙 정도까지 메꿔준다고 생각하시고 남은 양으로 스머징해서 살짝 풀어서 발라주세요. 너무 진하지 않게. 위드미 시그널 리퀴드 아웃 섀도 01번 벨라루나를 이용해서 언더 부분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눈두덩이에도 살짝 발라서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라로 마무리할게요. 글리터 살짝 포인트를 주니까 조금 더 다른 느낌이죠.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정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음영 메이크업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